유하 유튜브 하이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 이름은 짜파게티맛 국물 라볶이 용기 짜파게티맛 라볶이 용기가 정말 얼마 전에 출시가 됐습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신제품이기 때문에 급하게 갔다 왔습니다 편의점에 직접 그리고 가격은 얼마냐 3,800원 한개에 3,800원이면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닌거죠 그러면 한번 제품 리뷰 해볼게요 이거 뜨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자 여기다가 분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뚜껑을 열면 위에 이렇게 떡이 들어있어요 한이 정도 어 생각보단 양이 그렇게 적진 않네요 그러면 이걸 한번 뜯어서 볼게요 어떻게 들어있는지 떡이 한이 정도 야 생각보다 떡이 꽤 많네 그리고 자 여기 잠깐 보실게요 만드는 법 뜨거운 물을 넣고 전자렌지에도 돌려줘라 라고 써있네요 일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었을때는 맛볶이용 용기 소스 가루분말은 아닌것 같아요 그리고 두번째는 어 분말스프 도 들어있네 분말스프도 함께 이렇게 동봉이 되어있고요 면은 그냥 일반 라면보다는 적은가? 이정도 두께 일반 컵라면 양에섭 비해 그렇게 작지는 않은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것 같아요 이 향기는 똑같지 않을까요? 분말 스프는 짜파게티 소스, 아, 분말 그냥 향이에요. 그리고 짜파게티 맛 용기 소스. 액상 스프 같은데 잘 나오네. 약간 춘장의 느낌이 그대로 묻어있는. 이 액상 소스도 향이 정말 그냥 짜파게티 향이랑 똑같네요. 그냥. <웃음> 어쨌든 이렇게 있는데 면도 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떡도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일단 이게 이제 끝입니다 자, 그러면 먹어보겠습니다 짜잔 왔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파게티 라볶이 어양 되게 많은데 와김 와. 보이세요 김? 근데 생각보다 그 짜파게티 일반적인 짜파게티 향이랑은 조금 다르다 그리고 여러분 또그 짜파게티에는 김치 아니겠습니까? 네 세팅 완료 일단 맛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뜨거 아, 일단은 여기 있는 기준대로 짜파게티만 라볶이 칼로리는 630칼로리입니다 630칼로리면 꽤 칼로리가 높죠 역시 그 원래 먹는 짜파게티보다는 약간 연한 맛이라고 해야될까요? 살짝 밍밍한 느낌이 있네요 음 확실해 약간 밍밍해 생각보다 밍밍해 자 일단 떡 한번 먹어보겠요 <목소리> 여러분 이게 약간 물조절이 조금 집어지는것 같아서 <웃음> 소스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웃음> 간을 한번 맞춰서 다시 한번 먹어보는 걸로 국물 한번 맛볼게요 아 맛있어 <웃음> 아 그래 아까 뭔가 이상했어 이거 너무 맛이 좀 다른 거 아닌가 그치 제대로 한번 하는 게 낫겠지? 편집 때 어떻게 되더라도 다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왜냐면 제대로 어떤 맛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면보다도 아래라고 완전 쪼금이라고 그러니까 어쩐지 이상하더라니까 제가 여러분 웬만해서다 맛있게 잘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대체 이건 무슨 맛이지? 이런 느낌이 났어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리고 이제 기사를 보면 이번 주초출구가 됐대요. 정말 이제 막 나온 따끈따끈한 신제품이고 짜파게티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출시한 것으로 오지거 짬뽕이나 매콤달콤 용기면은 출시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자 다시 왔습니다. 짜파게티 막 국물 라볶이 다시 한번 볼까요? 까 아, 그래 이 느낌이네 이 느낌이야 그래 자 보세요. 그래, 이거지! 제대로 된 짜파게티 맛 국물 납볶이가 완성이 돼서 왔네요. 야, 야, 이거음 집스럽다. 그래, 비주얼이, 비주얼 느낌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떡부터 먹어볼까? 음, 짭조름하니 이제 진짜 맛있네. 야, 이번에 물조절 너무 좋았다. 자, 면먹어볼게 면. 김치, 올려서. 아 이겁니다 이겁니다 와 맛있네요 짜장면이랑 다른데 확실히 있네요 짜파게티의 맛이 그런 맛있어요 가격이 한 3,800원 정도 되는데 비싸긴 한데 한 번쯤은 먹어볼 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맛있다. 아니 이게 갈수록 더 맛있네. 음.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다 먹으면 안 되는데 나 아까 진짜 배불러서 못 먹겠다 그랬는데 야 맛있어서 계속 들어가네. 자 이렇게 농심 쿡탕 짜파게티 맛 국물 라볶이 가격 3,800원이면 어... 그렇게 막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면을 먹는 것 치고는 그쵸? 근데 정말 양도 많고 떡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라볶이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짜장 라볶이나 짜장 떡볶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꼭 한번 여러분들도 이게 신제품이니까 정말 지금 막 나왔는데 꼭 한번 저는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분호TV 먹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촬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